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자녀들 명의로 혹시 집을 이제 사게 되고 그걸 부모님이 키다리 아저씨의 어깨처럼 이제 갓 사유생활을 시작해서 아직 목돈을 모아놓은 게 많지 않은 자녀한테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돈을 벌어서 이제 직장생활하는 동안 매년 매월 이렇게 나누어서 원금하고 이자를 갚게 할 그런 경우에 돈을 다 모아서 집 사도록은 기다리지는 못하니 그 기회비용을 먼저 부모님이 빌려주고 어떤 그 집을 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조처를 할수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정말로 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간이라는 그 특수관계 때문에 행려 어, 나중에 국세청에서, 어, 이거는 뭐, 그, 자용이 아니고 이건 정려가 아닌가요? 라는 이런 뭐 의심을 받는다든지,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 자용증을 실제 돈 빌려준 그 날짜에, 날짜를 입증을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자용증에 이제 진정성을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어, 그럴 때 그동안에 이제 인정받는 어, 다양한 방법들 중에 이제 하나가, 어,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뭐 그렇지만 또 확실하기도 한 그런 방법 중에 하나는 공정을 받는 거였죠. 서류를 들고 가서 뭐, 뭐 행정사입니까? 그 법원 앞에 이런 데 가면 공정해주는 데가 있죠. 어, 거기 가면 몇십만 원 합니다. 공정비용이. 뭐 그렇게 받는 방법이 있고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실제로 돈을 빌려줬으니 그 부동산 물건에 근저당을 실제로 설정하는 거예요. 빌려준 만큼. 빌려줬으니 저당을 설정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라든지 만약에 이런 경우 같으면 세입자가 그 1순위로 확정일자나 이런 게 인정이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후순위로 이제 그 부모님이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는 뭐 상관이 없겠죠. 후순위니까. 근데 그 세입자가 나가고 다시 전세를 놓을 경우에는 그 근저당이 자동으로 1순위가 되고 뒤에 들어오는 그 세입자가 이제 후순위가 되겠죠. 근저당 후에 이제 그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을 하게 될 거니까. 어쨌거나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문서상 그거니까 제일 확실하겠죠. 어 그런 경우가 있고. 어 그다음에 어세 번째는 어, 뭐, 유튜브에 보면 세무사님들이 이제 흔히 뭐 말씀하셨던 그런 방법들 중에 또 이제 하나가, 어, 우체국에 가셔가지고, 한 천오백 원 정도는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어, 세부의 자용증을 이제, 그 원본 대조필에가 복사를 떠든지 이제 세부를 만들어가지고, 어, 그거를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거예요. 인감 증명도 한부대가 첨부하고, 뭐, 이런 거를 서류를 딱갖추어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 한부는 우체국의 그 날짜 기준으로 보관이 되고, 그리고 채권자가 한부, 채무자가 한부, 이렇게 이제 보관을 하는 거죠. 그거 역시도 그 날짜는 증명이 됩니다. 어쨌거나 내용 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뭐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이 또, 있기는 해요 이메일도 소급에서 우리가 그 날짜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 이메일로 실제로 돈이 건너간 그날에 그 날에 그자용증 도장 찍고 뭐 이런 거를 서류를 첨부를 해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 날짜로 근데 만약에 뭐 이메일 뭐그 내용이 삭제가 되어버렸다든지 이러면 그몇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뭐 보관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뭐또 없어질 우려도 있고 하니까 조금 불안불안은 하죠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방법은 실제로 이제 초롱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십니다. 주자 상담도 하러 오시고 뭐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세무사님을 찾아뵈러 가기 전에 그전 단계로 세무사님한테가 여쭐 때도 뭘좀딱 알고 여주면좀더 훨씬 빠르게 상담을 하고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뭐 거래와 관련된 집을 사고 파는 것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세무상담들이 들어옵니다. 뭐 그런 상담들도 있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어 오늘은 이제 아까 저한테 이 꿀팁을 주신 분이 이 진짜 꿀팁이라서 제가 꿀벌은 아니지만 <웃음> 꿀벌은 아니지만 어 꿀팁을 그분 그 꿀팁을 나눠드려야 될것 같아서요 어 이분은 실제로 오늘 공정을 받으러 가셨대요 이 서류를 들고 제대로 해놔야 되겠다 싶어서 갔더니 비용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과다하게 이거를 달라고 하시고 이거는 아니다 싶었대요 그래서 이제 또잘 알고 계신 지인이 또뭐 법조계에 계신 분이 계셔서 아이고이랬는데뭐 실제로 어 이렇게 자녀가 뭐 취직도 하고 이래서 뭐 돈을 좀 빌려주려고 한다 뭐 이자도 얼마 받기로 했고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증명을 해놓지 모르니까 그냥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웃음> 답을 주신 거예요. 어그 등기국에. 부산은 그 제동에 등기국이 있거든요. 그 등기국에 그냥 서류 들고 가라 가가지고 확정일자 도장 찍어 달라 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등기국 1층에 가면 그 도장 찍어 주는 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 도장을 문서를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잘 만드는 그사용점문서에 그 채권자용 하나 채무자용 하나 600원씩 증지대 이제 돈 주고 서류 발급하면 우리 주민등록 등본도 한 부에 뭐 600원씩을 마씩 돈 주고 발급하잖아요. 그그 구청이나 그 이런 데 가서 서류 발급을 하면 뭐 600원 600원 1,200원 드리고 확정일자 도장을 꽝 하고 받아가 온 거예요. 그것도 그 법원 그딱그 그 도장을 뭐 몇십만 원 주고 받은 게 아니라 너무 불팁 아닙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우체국 가고 뭐 메일 보내고 딱 필요 없어요. 정말로 그 법원에서 딱 인정해주는 도장을 받았는데 비용은 한부당 600원씩. 1200원이에요. 어, 그렇게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오셨는데 물론 어떤 서류에 그 도장을 받느냐도요. 중요하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 사용증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어... 오시는 손님들이 사용증뭐 양식 손님 좀 가르쳐 주실 수 없나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그냥 어 빠지는 것만 없도록 해서 만들어가서 이렇게를 하나를 드리고 있는 그냥 양식인데요. 어 여기 보시면 사용 날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얼마를 사용하는지 금액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이것도 어그 매달 매칠 이제 보시면 잠깐만요. 매달 매칠 날 틀림없이 이거를 이제 돈을 빌렸고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원금을 어떻게 어떻게 이자율은 얼마 얼마로 매달 맨날 매달 매칠에 이자를 주고 그리고 갚을 때는 어느 은행에 뭐 어느 계좌로 어느 분 앞으로 이걸 뭐 갚겠다 이런 거를 다 적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거 기간도 너무 뭐4 0년 50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어뭐 그것도 이제 기간을 적당히 하셔 가지고 보니까 이억기하는 이자율을 굳이 4.6%를 안 하셔도 어, 여러 세무사님들이 올려놓으신 영상들이 또 자용 관련해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뭐 거의 뭐 천을, 천만 원 이하는 크게 뭐또 추징하고 이런 그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한번더또 다른 영상들도 한번 챙겨보시고, 어, 하여튼 그렇게 4.6% 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한 이자율을 정하셔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실제로 이게 실제 실행할 거를 이제 적는 거예요. 만약에 갚는 기간을 나눠서 해야 될것 같으면 표를 여러 칸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요 엑셀 칸을 쫙 칸을 여러 칸 만들어가지고 몇년몇월 며칠 뭐 분기에 갚든지 뭐 아니면 뭐 반기에 한번 갚든지 연으로 갚든지 이자는 월로 주든지 뭐 3개월에 한번 주든지 뭐 1년에 한번 주든지 어쨌거나 주는 그 내용과 날짜를 명확하게 리스트업을 하시가지고쫙 적으시고요. 그 채권자 주소 채권자는 돈을 빌려주시는 분이겠죠 만약에 부모님한테 빌린다 그러면 부모님의 어떤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성명 다 적으시고 채무자는 자녀분 이 되겠죠 거기에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성명 다 적으셔가지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그 날짜에 그~ 뭐~ 인감증명서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걸 서류를 딱 떼가지고 저희 적어놨죠. 채권자, 채무자 각각 인감증명서, 신분증, 앞뒤 사본 다 복사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현 주소 다 나오게 뭐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다 떼갖고 첨부해가지고 보관을 그동안 확정일자받아갖고 해두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런 모든 서류들은 전부 소급해서못 떼잖아요. 그렇죠? 발급 날짜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가지고 보관을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그걸 이제 큰 비용을 안 드리고 오늘 아까 상담하셨던 그분처럼 등기소나 등기국 그 1층에 가시면 확증일자 도장 찍어주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 가셔갖고 도장 그냥 600원, 600원 주고 받으셔서 보관해서 이렇게 하시면 억울한 그거는 당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 돈 주고 받은 내역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몰라서 몇십만원 드리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쵸? 어, 초롱부동산은 내일은 휴무일입니다. 휴무일이고 마지막 토요일은 휴무일이에요. 매주 일요일이랑. 뭐 모르고 문앞에 오셨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내일은 닫혀있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뭐 아까 자용정도 우리가 왜 아까 뭐 쓰고 돈을 빌려주고 하느냐 이랬더니 어, 자녀들이 돈은 아직 뭐 모자라지만 어쨌거나 또내집 마련 발판으로 집을 살려고 뭐 이런 뭐 자용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 이런 그 집들이 지금은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지금도 뭐두달 사이에 기준금리를 떠올린다고 나와 있던데 너무 과도하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부담하기가 버거울 정도로 하시는 거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어, 그렇지만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 우리 그 양도세라든지 이런 기준이 세금을 내고 오늘 하나 팔았다. 그러면 앞에 집은 10년을 내가 그 집에 살았어도 다시 그 집을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금 나고 집한 그 다음날부터 다시 거주 2년 또 보유 2년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지 만이 비과세가 되었기 때문에 똘똘한거 한채 그냥 갖고 있자마 아유 속시끄럽네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앞에 집을 세금을 내고 팔았어요. 내일 당장 한채남은그 집을 10년 살았던 그 집이 양도차이 많이 났던 뭐그 집을 팔더라도 이제 비과세가 됩니다. 12억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똘똘한 두채의 어떤 플랜을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종부세도 뭐 아직 뭐 확정이 돼있는 건 아니지만 가액기준으로 그 합산을 한다 하면 주택수 그것보다는 이제 가액기준에도 비중이 오히려 실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완화되는 게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어 내가 이자 부담을 금리가 너무 과도해서 생활이 안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물건이 나중에 내년 5월 달 되면 제대로 안 팔릴까 싶어서 오히려 양도세를 그 중간 팔고 안 하고 팔아야 될 그런 분들은 팔릴 금액으로 금매로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이 어, 제법 있어요 매도자분들은 처분하실 분들은 미리 미리 처분해야지 하고 오히려 지금 좀 나오는 편이고요 매수하시는 분들은 어머 나중에 좀더 급한 거안 나오겠나 이러고 관망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는 근데 그렇지만 그 구역 대비 저는 재개발, 이제, 그, 현장에 있으니까요. 그 구역 대비, 혹, 이런 금액으로까지 주신단 말이가? 이렇게 싶은 물건들이 한두 건씩들이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런 거는 제가 이런, 뭐,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뭐, 단톡방이나 이런데 공개를 다 너무 해드리면, 오히려 그 구역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는 이게 사실은 정상시세가 아닌데 피해를 끼치겠다 싶어서 소개 못하는 물건들도 한두 권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그런 상담들은 가능합니다. 꼭 사실 분들만 전화를 주시고요. 대신 빚내서 생활이 무리가 오도록 빚내서 이렇게 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검토를 해보시고 자금을 그리고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요. 어, 지금 아까처럼 뭐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그래도 조금의 금리를 은행 금리보다 좀 싸게 자금을 좀 지원해 주실 뭐 부모님이 여력이 되신다 하면 아까처럼 자금 관계를 차용성을 명확하게 쓰고 실제로 돈도 명확하게 오고 가고 또 그리고 뭐 괜히 뭐 정년이 어쩌니 이런 오해를 안 받도록 아까 등기소에 가셔고 확정일자 도장 600원 600원 비용 이고 꽝꽝하고 받아서 보관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꿀팁 맞습니까? 어, 언제든지 어, 부산의 재개발지역 어떤 투자상담이나 이런건 초롱부동산에 오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미리 주시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